지방산 산화입니다. 지방산 산화 어, 교재 283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방산이 어떻게 산화될까? 음. 자, 지방산 산화 어디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자 중성지방에 지방 지방에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약자로 호르몬 센스티브 리파제 해서 HSL 이렇게 에, 약자로 부를게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의 작용을 받아서 중성지방의 1번 또는 3번 탄소에 붙어있던 지방산이 가수분에 대해서 유리지방산 형태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혈중유리지방산 양 이거 검사하면 혈액검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항목입니다. 자 유리지방산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제 유리지방산이 혈액 내 알부민과 결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직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조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저직으로 세포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포 질에서 지방산 아실코의 형태로 만들어진 후에, 카니틴, 이걸 카르니틴 캔데, 알이, 알이, 발음이 사실, 카르니틴, 카르니틴, 알이 거의 무금에 가까워요. 그 카르니틴 홍은 카니틴에 결합되어서 수송 단백질을 통해 어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다 자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지방산 아실코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에서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자, 베타산화 용어가 나왔습니다. 베타산화 <웃음> 과정을 거쳐서, 카복실기 쪽으로부터 탄소 두개 단위로 떨어져 나갑니다. 탄소 두 개씩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아세칠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TCA 사이클에서 아세칠코에이 만들어졌잖아. 그 아세칠 코에이가 생성되고 나서 TCA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지방산이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 혈액을 타고 들어왔어, 세포 질에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TCA 사이클을 돈다. 우린 TCA 사이클은 앞쪽에서 봤잖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CA 사이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금 얘기하는 지방, 이거 같이 쓰는 공통 경로다. 그래서 TCA, TCA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이 전체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지방 조직으로부터 유리 지방산 유리되어서 나온다. 이 얘기였고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세히 여러분들이 읽 여러분들은 읽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 읽을 필요는 없겠다. 그다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 11의 6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내망을 통한 아실코에이 수소 자, 카니틴 보이죠? 이 카니틴이, 카니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CH3 매칠기 3개의 질소 CH2, CHOH, CH2, COOH 자, 이 물질이 카니틴입니다. 카니틴. 그 다음, 아실카니틴은 어디에, 어디에, 여기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실카니틴. 자, 아실카니틴. 그러면은, 자, 카니틴이 아세칠코에이와 반응해서 아실카니틴이 되고, 아실카니틴이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 막사이 공간, 그러니까 외막 거치고, 막사이 공간 거치고, 내막 안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부, 내부 기질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어. 쉽게 얘기하면, 아실카니틸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운반돼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실카니틴이 카니틴과 아실코에이로 만들어지고, 이 아실코에이가 베타산화, TCA, 베타산화를 거쳐서 TCA 사이클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카니틴은 다시 바깥으로 운반된다. 아실카니틴과 이렇게 동반수속이 아니고, 그냥 반대수송으로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자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자,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한 부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자 아실코의 합성 효소의 반응 과정 자뭐이 알자식 보시면 지방산이 아실코에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것이 코엔자임 A ATP 효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베타산화를 살펴볼게. 자, 베타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11에 7, 자, 베타 산화 과정 자 여기서 봐야 될게 지방산 아실코에이, 다시 말해서 R이라는 표시는 CH3, 뭐 CH2, CH2, CH2, CH2 이걸 그냥 R로 표시하고 그 다음 여기 CH2, CH2, CH2, CH2 CO, SCOA 그래, 지금 COOH 달려져 있는 이 부분이 카복실 산의 탄소 이, 탄소, 이 탄소를 이탄소 기준으로 이걸 번호 매긴다면 1번이에요 그렇죠? 자, 1번이고 1번 키톤기 옆에 탄소를 알파탄소라고 그러고, 그 옆에 탄소를 베타탄소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래서, 자, 알파탄소, 베타탄소. 그 사이에, 자, 어디에? 베타산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베타산화. 베타산화다는 얘기는, 왜 베타산화의 이름을 베타산화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결합이 절단이 될까? 결합이 절단이 돼서 자 우선 절단될 때자 여기서 봅시다. 아, 지방산 아실코에이가 산화가 됩니다. 산화된다는 얘기는 뭐가? 이 알파 베타에 있는 자 수소가 수소를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잖아. 맞죠. 그러니까 수소 두 개를 알파 베타에 있는 수소를 잃어버린다. 누구에게 빼앗기냐 하면은 FAD 에서 FAD에 수소를 넘겨 줍니다. 그러면은 FADH2가 만들어져요. 한 분자가.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지방산이 이중 결합을 가졌는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만들어진데 이게 트랜스 지방산이에요. 자, 트랜스 뭐 델타 2 에노일 코에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걸 다 그리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방산 아실 코에이가 FADH2 만들어지면서 산화되면서 FADH2 1몰 만들어집니다 자그 다음 또 진행할게 그 다음 여기에 이중결합에 물이 수화가 됩니다 자 수화가 되면서 알파의 수소가 베타의 OH알코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L베타하이드록시 아실코에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 이러면 모르더라도 첫 단계 산화, 두 번째 단계 수화. 자, 수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 또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세 번째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자, NADH가 일몰 만들어집니다. NADH. 자, 요 단계가 세 번째가 산화 단계입니다. 산화. 왜 산합니까, 이게? 수소 잃었잖아. 자, 여기에서, 어디? 여기, 여기에, 여기 수소 사라졌잖아. 없잖아. 그렇죠? 이 수소를 잃었기 때문에 산하다. NADH1mol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결합이 절단되버립니다. 결합이 절단되면서 다시 말해서 여기 CH2COSCOA 아세칠코에이 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자첫 단계에서 지방산 아세칠코에이가 산화되면서 FADH21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수화, 세 번째 단계에서 산화 NADH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절단되면서 아세칠코에이가 한 분자 떨어져 나옵니다. 아세칠코에이 한 분자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는 탄소 두 개씩 두 개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한 바퀴가 아니고 그 다음 또 사이클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끝에 만약 탄소 18개짜리다 그러면 아세칠코에이 탄소 2개씩 짝짝 잘라낸다면 은 이게 베타산화가 몇 바퀴 돌아야 될까? 18개짜리인데 2개씩 잘라내면 은 9번 돌지는 않겠지 8번 돌거 아니야 8번 돌고 끝에는 하나, 아세칠코에이, 그냥 남잖아. 맞지? 정리됐습니까? <웃음> 자, 이거 정리돼야 그 다음 단계가 설명이 됩니다. 자, 봅시다. 나머지 부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나오는데, 일단은, 일단은, 자, 지방산의 산하, 포화지방산의 베타산화, 그러면 불포화지방산의 베타산화도 똑같은 사이클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봤어요. 불포화지방산 같으면 어때요? FADH2가 생성이 될 수가 없잖아 벌써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데 수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포화지방산은 이와 같이 첫번째 산화단계에서 FADH2가 생성될 수 있지만은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은 FADH2 1몰이 줄어듭니다 두개 있으면 2몰 세개 있으면 산몰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럼 결론 잡혔죠? 자, 잡혔습니다. 그러면 포화 지방산의 산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베타 산화에서는 네개 반응. 첫 번째, 산화수화 산화절단. 산수, 산절. 산수산절네개 반응을 통해서 지방산 아실코에의 카복슬기 끝으로부터 탄소 두 개가 아세틸코에이 형태로 떨어져 나가고 탄소 두 개만큼씩 계속 짧아진다. 자, 이건 이해됐죠? 짧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포화지방산은 탄소수 나누기 2 마이너스 1회의 베타 산화 과정을 거쳐 이거 이해되죠? 이거 언드라인 하세요. 포화지방산은 포화는 불포화든 똑같아. 탄소수 나누기 2 마이너스 1회의 베타 산화 과정을 거쳐 거쳐 아세칠코에이를 생성하고 그러니까 탄소수 나누기 두 개의 아세칠코에이를 생성하고 끝에는 베타산화 안 거쳐도 아세칠코에이가 그냥 남, 남아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각 베타산화 과정에서 한 개씩의 FADH2와 NADH를 생성한다. 이해됐죠? 따라서 탄소수 18개 스테아르산을 우리가 산화를 한번 시켜 본다면은 스테아르산이 산화되면은 스테아르산 탄소 18개 18 나누기 2 9가 나오죠. 그럼 9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세틸 코에이가 몇몇 분자 만들어진다? 그렇죠. 9분자. 아세틸 코에이 9분자. 자, 요거 이해됐죠? 그다음 FADH2 몇 분자? 8분자. NADH 몇 분자? 8분자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걸 지금 설명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게 스테아르산이에요. 스테아르산 코에이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8몰, 9몰 아세틸코 a 8몰 FADH2, 8몰 NADH 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ATP 계산은 끝났잖아. NADH 곱하기 2.5, FADH2 곱하기 1.5. 그러면 다 됐잖아. 아세틸 코에 전에 우리가 계산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계산은 다다 다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도 기록을 했네요. 저 책에 표시일의 3을 한번 보세요. 자 표시일의 1 1에 3에 자. <웃음> 스테아르산이 포화지방산 탄소 18개의 이중결합 없음, 0. 산화될 때 생성되는 ATP. 자, 여기에 첫 번째 단계에 앞쪽에 우리가 ATP 소, 소비되는 A, ATP, 자, 스테아르산이 활성화되는 과정, 첫 과정에서, 자,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ATP가 소비됐습니다. 몇몰 소비되냐? 자, 여기 보시면, ATP가, ATP가 지방산 1mol이 ATP가 1mol 들어가서 ADP가 아니고 AMP까지 소비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A, ATP, AMP까지 갔기 때문에 2mol이 소비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여기에서. 스테아르산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ATP가 AMP까지 에너지가 내졌기 때문에 ATP 2몰입니다. 2몰 2mol 소비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스테아르산이 8번 베타산화 과정을 거치는데 아세칠코에 있는 아홉 분자 만들어졌고 자 이거는 이해가 됐고 그렇죠 총 에너지는 자, 베타 산화 과정에서 자, FADH2 8mol 그 다음 8mol NADH 아홉 분자 아세칠코에 아세칠코에 됐었죠? 그러면은 FADH2는 8 곱하기 1.5 NADH 8 곱하기 2.5 그러면 합하면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 아세칠코의 9분자가 TCA 사이클 돌아서 결국에는 9분자의 FADH2 그 다음 9 곱하기 3 NADH 9 곱하기 1 GTP 계산하면, 아세칠, 코에이,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차라리, 아세칠, 코에이가 TCA 사이클 돌면, 자, FADH2 1, NADH3, GTP1, 여기 합하면 얼마예요? 1.5, 2.5 곱하기 3, 7.5, 8.5의 GTP, 7.5, 8.5, 9, 10. 그리고 아세칠코에는 ATP 1 0몰 곱하기 10이 되잖아. 맞죠? 자, 이거 지금 계산이 예, 혼동이 온다. 혼동이 온다. 그러면은, 자, 앞쪽에 다시 여러분들 에너지 계산하는 거 다시 하세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다 합하면 얼마? 이 부분이 90이죠. 90. 90이가? 90? 2.5? 1.5, 2.5 곱하기 3, 7.35, 5 7.5. 8 5 9, 1 0 1 0맞1 그러니까 여기에 점 10점, 1점1 10점, 10점, 10점, 10점, 응? 0점 10점, 10점, 0점 10점, 1 0 0 12, 20더 하면, 어? 220 맞아요? 계산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세칠 코에 있는 TCA 사이클 돌면, 10mol ATP다. 계산하고, 위에 베타산화 과정 계산하고, 자, 이거 계산하면, 스테아르 산일 경우 120mol ATP가 얻어집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 불포화 지방산과 홀, 불포화 지방산은 결국에는 뭐가, 자,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 불포화 지방산에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이중결합 때문에 뭐가, FADH2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FADH2를 생성이 안되고 건너뛰기 때문에 포화지방산보다 에너지양이 적다 적다 그 다음 홀수지방산은 결국에는 간혹 이거 식물이나 해양생물에 홀수지방산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마지막에 두 개씩, 아세칠 코에이 두 개씩 잘라서 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탄소 세 개짜리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생성됩니다. 홀수 지방산은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생성된다. 최, 젤 마지막에서.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기억을 하시고, 이제 계산.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자, 퍼옥시조음이라고 그러는 퍼옥시조음에서 베타산나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기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한번꼭 읽어보고 가자. 자, 지금 얘기했는 우리가 탄소수가 <웃음> 아주 탄소수 굉장히 많다. 뭐 쉽게 얘기해서 탄소수 22개 이상 지방산 이거 바로 지금 앞쪽에서 우리 얘기했던 형태로 산화가 일어나질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탄소수 22개 이상의 지방산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폭시조메 막수송 단백질에 의해 폭시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폭시점에 들어가서 이 폭시점에 있는 매우 긴 사슬 지방산 아실코에이 합성효소에 의해서 활성화 돼가지고 탄소수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탄소수를 작게 만든다. 이 얘기는 폭시점에서 1차 분해가 돼야 돼요. 자 분해가 되고 나서 이제 탄소 수가 적은 숫자가 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베타 산화가 진행된다. 그럼 폭시점 자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다음 폭시점에서 일어나는 베타 산화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베타 산화는 그첫 번째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폭쇼음에서는 아실코에이가 아실코에이 산화효소의 작용을 받아 트랜스델타2NO1코에이를 생성한다. 그 FAD가 보조인자로 작용하기는 했지만은 전자가 전자 전달계로 전달되지 않고 바로 산소로 전달되어 과산화수소가 생성되며, 폭시좀 카탈라제의 작용에 의해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전환됩니다. 자, 이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폭시좀에 있는 티올라제는 탄소 8개 이하의 아실코에이는 작,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 수가 작아진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산화되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산화된다. 그러니까 폭시좀에 서는 탄소 수가 22개 이상 되는 거 미리 그다음 산화시키는고 탄소 8개 이하 되는 거는 폭좀에서 시 산화를 할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가야 된다. 이말이 그냥 폭시점에서 탄소 분해할 수 있는, 산화시킬 수 있는 탄소수가 지방산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폭시점. 아마 여러분 폭시점 얘기 안 하고 지나가 버려도, 어, 지나가면 나중에 이, 이런 형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문제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격까지를 가졌는 지방산에 알파산화가 나옵니다. 지방산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시스 트랜스 지방산만 봤지 격까지 있는 거 구경 못 했잖아. 그렇죠? 짝수 지방산만 있는 줄 알았지, 홀수 지방산도 있습니다. 곁가지 있다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자, 곁가지가 있는 지방산 경우에는 바로 베타 산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옥시좀에서 알파 산화와 베타 산화를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곁가지 있는 지방산의 대표적인 예로서 비탄산이 있습니다. 탄산. 자, 피탄산은 크로로필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크로로필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주로 반추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지방과 유제품 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추동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소염소 이런 대색이 많은 어? 동물야 반추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지방과 유제품 속에 자, 이 격까지 지방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피탄산이 산화되면, 투메칠 프로피오닐 코에이, 그 다음에 아세칠 코에이 및 프로피오닐 코에이가 생성된다. 일단 격까지 지방산을, 격까지 지방산을 가진 지방산의 경우는, 베타산화가 바로, 일어나지 못한다. 포옥시점에서 알파 베타 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 지방산 산화 조절 지방산 산화는 혈중 유리 지방산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혈중 지방산 농도는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앞쪽에서 얘기했던 HSL 작용에 의해서 지방조직으로부터 유리되어 나오는 지방산의 영향을 받는다. 지방산 산화조절을 위해서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 다음 세포질레 말로닐코에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카니틴 아실전이 효소의 작용에, 작용이 억제되었어. 억제되었어.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적게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베타산화도 감수하게 된다. 감수하게 된다. 자 이러한 조절 기전은 지방산 합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 이러한 조절 기전은 지방산 합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방산의 산화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자 지방산 분해 그다음 지방산 산화 지방산 합성 지방산 합성 아, 지방산 합성은 뒤쪽에 나오고 자, 이제 지방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몸에 케톤체를 생성해서 몸이 이용을 해야 될 경우 자, 이게 케톤체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